사2과 원급을 이용한 표현을 좀 볼게요. 네 이런 어걸영작을 하라 그러면 이때 주어와 동사를 가려내서 골격을 먼저 잡는 거예요. 뼈대를. 또 아기들은 그러니까 경향이 있다가 뭐예요? 텐드잖아요. 근데 텐드 투 하고서는 예, 시간을 보낸다. 자, 이제부터가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많은 시간, 여기 보면 성인들의 약두 배만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 참가를 해주는 거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멋지 타임 해놓고, 스팬드란 동사의 성격이,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동명사를 쓰거든? 그러니까, 자면서 보낸다 하니까, 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성인들만큼이니까, 에지에지가 어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 배수, 음, 좀 수량사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 비교 대상, 베이비와 성인을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 대상에 이렇게 들어갔죠. 어떨지. 이제 남은 게 뭐야? 두 배라는 배수사가 들어가야지. 근데 배수사는 어디 들어가? 예, 비교 대상 앞에 들어와요. 두 배는 twice 에요. 약까지 넣으면 about. 그래서, 이, 이게 완성이에요. 첫 번째 골격을, 주, 어, 골격을 잡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예, s p e 는 어떤 시간이 나오면 ing를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할 때, 비교 대상 이게 비교 구문이니까 비교 대상은 저 뒤로 보내잖아요 비교하는 거니까 에지에지로 지금 원급이라서 이렇게 잡아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비교 구문 있잖아요 네, a와 b를 비교하는데 원급은 이렇게 비교해 여기에 이것만 첨가되는 거예요 뭐가 첨가되나 볼게요 나시 청가되거나, about, then almost, not, nearly, then just, 아니면 exactly, 아니면 배수사. 이런 애들이 첨가가 되는 것 뿐이지,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뜻이 그대로 예, 되는 거죠. 좀 음, 부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할 때는 as 대신 so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건 이거 하나 알아두고 와야 되죠. 예. 그 비교하는 구문에서 A가 아니라 B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게 보통 not A but B로 표현했었어. 을 근데 여기 이런 말을 더 첨가해. 그러면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마치 비교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rather than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순서가 바뀌기, 바뀌죠. 왜? A라기보다, A보다니까 A를 뒤로 보내야지. 근데 지금 이런 데서는 a를 부정해야 되니까 not a 법 b가 a가 아니라 b고요. 그 순서 그대로 not so much a as b 또는 so much i s 는 지네끼리 붙어도 돼요. So not so much a as b 여기 비교를 a as b로 어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so much i s 붙여서 not a so much as b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돼. a가 아니라 b라는 소리야.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 네, as p 에 s s i b l e 너무나 유명한 애드니까 그건넘어갈게요 네, 그럼 이제 하나 예문을 어, 만들어 보겠는데작 자, 우리말을 잘 보세요 나는 얼룩말의 줄무늬가 그것들이 사절을 혼란시키는 만큼 많이 얼룩말을 혼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일단 주어하고 동사의 맥을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지 이니까 이제 웨더를 넣었어요. 웨더나이프를 넣었어. 그러면 이거를 영작을 하라는 거잖아요. 얼룩말의 줄무늬가 사자를 훈련시키는만큼많이 얼룩말을 혼란시킬는 있는지. 그러니까 얼룩말의 줄무늬 이게 다시 그속 웨더절의 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혼란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사자와 얼룩말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잡아가야지. Zebra stripes. 주어져. 그 다음에, 혼란시킬 수 있다를 가만히 보니까, 캔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may를 줬네. 그러니까, may, confuse. 네, confuse는 코바를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먼저 써야 돼? 뭐, 뭐, 만큼이 들어가는 거니까, 얼룩말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s e e a n c e 그 다음에, 만큼 많이니까, 많이 혼란을 시키면 그냥 멋지잖아요. 아주 많으면 very m u c h 을 텐데, 여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as much as. 이런 말을 비교를 하는 거죠. 원금으로. 근데, 그것들이 사자를 혼란시켜. 그것들이 사자를. 그럼 다시, 그것들이, 혼란시켜야 돼. confuse 아잘 안보이겠다. 여기다 쓸게요. 그것, 그것들이 confuse 혼란시켜. 누구를 사자를 네. 그러니까 아이 a n t w 를 해놓고 얼룩말 해줄모니가 어, 얼룩말을 혼란시킬 수 있는지 에요 그죠? 근데 많이야. 만큼 많이야. as much as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자를 흘러 그러니까 여기 사실, 데이 컴퓨즈는 안, 안 써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라이언즈만 있었어도 될 거야, 여기. 왜? 사자를 흘러실거 얘가 A고 얘가 B인데, <웃음> 여기서 위로 따지면 얘가 B고 얘가 A인데, 음, 주어가 지금 헷갈릴까봐 다시 데이 컴퓨즈 라이언즈자의 목적어를 비교하는 거라는 그걸 확실히 해주느라고, 다시 절을 쓴거죠. 절 그냥 라이언즈을해도 되긴 하지만 네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거 만드는 방법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그 다음은 이건 한번 풀고 나서 맞춰보세요 중지를 한 다음에 일시중지를 한 다음에 <웃음> 자. 풀었을까요? 그러면 자 많은 여러분이 만화책에서 어떻게 그림들과 말들이 이야기 이게 되게 길잖아요. 근데 여기 이만큼 주어졌어. 몇까지 주어졌어요. 네, 그림들과 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는지 그림들과 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는지 만화책에서 자 이제 여기부터 영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화책에 꼭 다른 어떤 종류의 만큼 복잡하다는 결론을 낼수있다 아까 했듯이 여러분을 주어놓 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네, you can conclude 정도로 잡아가면 되겠죠. 자,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 내려? 다시 만화책이 꼭 다른 어떤 종류의 문학만큼 복잡해. 만큼 복잡한 여기가 바로 원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다. 여기까지 다시 새로운 문장이야. 그러니까 You can conclude 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대이 있어요. 다시 저리기 때문에. you can conclude that다 놓고 예. 네. 만화책이니까 여기서 만화책인 뭘로 나왔어? 코믹스. 그다음에 에, 만큼 복잡하다"니까 복잡하다를 하면 여기서 복잡한 것은 complex이거든요. 예, comics are complex. 이렇게 잡아 가야 돼요. 자, comics are c o m p l e x 로 잡아 가야 되는데 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큼 복잡하니까 여기를 여지를 둬야 돼. as complex 어, as.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일단, are as complex as. 어, 놓고서.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야 돼? 다른 어떤 종류의, 다른 어떤 종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뭐 찾아서 하기보단, any other, any other kind, 다른 어떤 종류의 문학, 네, 어, literature, literature. any other kind of literature랑 비교하는 거죠. comics, comic book이랑. as complex as, 다 넣었죠. 보면, other, literature도 있고, 네. 다 넣었는데, 뭐가 지금 남았냐면, just가 남았어요. just는 바로 꼭이라는 걸로. They are just as, 아까, 추가, 어, 어, 있었잖아. As, 번급 쓸 때. 그거죠. 그래서, <웃음> 한번 보면, 네. You can conclude comics are just as complex as a n other kind of literature. 이렇게 됩니다. 맞았습니까? 그 다음, 3번 풀고또 맞추세요. 비록 이것이 믿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놓고, our computer program, 음, 지가 되겠네? our computer, our computer program? 아,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면, program is. 이렇게 나오겠죠. 자, 프로그램은 봤더니 생산적이다. 자, 생산적인 건 productive. 그럼 our computer program is productive 인데 만큼이니까 as productive as 에요 근데 3배니까 그 앞에다 3 time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뭐랑 뭐 비교하는 거야 우리 경쟁사의 것 우리 경쟁사의 것은 our competitors 이렇게 끝났네요 our competitors 그러면 얘 나왔죠 음. 볼게요. Our computer program is three times as productive as our c o m p u t e r 이해됐죠? 4, 4번 풀고 또와칠게 네, 사번은 어떤 만화가들의 목표는 Some cartoonist goal이라고 나왔네 네 이건 있어요 자 어디가 그러면 원급 표현이 되는 것인가 봤더니 일단 보이도록 만드는 것모모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뭐 사역동사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네, 것이다. 하니까 지금 비동사로 쓰 써서 두 동사 보 So, some cartoonist's goal is to 만드는 것이 to make로 지금 쓰여지고, 보이도록 하니까, 어, 등장인물이 목적어고요. 뭐뭐 하게 보이다. l o o k 뭐뭐뭐 이렇게 가겠죠. 살아있는 듯. 자, 그런데, 가능한 한이니까, 가능한 한은 뭐야? 예, 네. as is possible 사이에 넣어라는 거지. 가능한 한, as 살아있는 듯, as possible.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w h e some cartoonist's goal is to make, 네, 등장인물들, characters, 그 다음에, 뭐뭐하게 보이다, 보이게 하다가 여기가, 예, 네, appear 예요 그래서, 어, Characters appear. 그게 뭐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지, 그렇지? 라여기서 지금 life-like가 살아있는 거니까 appear life-like예요. appear life-like. 근그 life-like를 a s a possible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네 is to make 예, is to make characters appear is life. i f e like as possi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풀고 마칠게요 음. 투자에 관해서는 뭐뭐에 관한한 관해서가 as f o r 예요 투자가 investment이니까 나왔고 자, 당신은 목표로 해야한다 순서 뒤에서 이렇게 음, you should do not must w o you should 목표로 하다가 뭘까 a i m 이네요 자, aim, 뭐뭐 하는 거, 모모를 봤더니, 장기적인 이익이 목적인데 지금 비교 대상이 뭐야?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뭐보다, 단기적인 손실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뭐보다 오히려를 지금 rather than을 쓰라고 했어요. 어, t h 이 없네? 그럼 여기 지금 추가를 했으니까 넣는 거지. 자, 그럼 골격을 잡아야 돼. rather than 한 다음에, 보다를 뒤에 놓는 거야, 단계적인 손실을. 그래서, short term, short, term, losses. 이렇게 되겠죠? <웃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으로, 예, you should, you should, aim. 근데 남는 게 있네. for가 남네. 그러면 aim for. 이렇게. a i m 은 뭐뭐 하는 걸 목표로 삼다 할때 for를 집어넣기도 해요. 네, long-term profit이 장기적인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You should aim for long-term profit rather than short-term losses. 다 이해되겠죠? 네, 풀었나요? 높임말의 개념은 the idea of an earpiece s p e e c h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일단 친숙하다를 생각하고 지도 모른다를 부정을 하면 돼요 네, may not be 친숙하다가 be familiar to you. 근데 지금 미국인들에게잖아 예를 먼저 써야 돼 미국인들 americans 그런데 한국, 그것이 한국에 친숙한 것만큼이니까 요 뒤에다가 as it is familiar to koreans 이렇게 하자, 하면 됐는데 뭐가 빠졌어 예 여기 만큼이니까 여기도 as로 해줘 그래서 어, as familiar to americans as it is 예, familiar to koreans 근데 여기 familiar가 있으니까 familiar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웃음> 음, 확인해 을 볼게요 맞았나 봅시다 네. 이렇게 맞았으면 또 다음 거 풀고. 네. 리더십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행동에서 나온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를 먼저 생각해야죠. 아. 그렇군. 이거는 뭐뭐시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나데이 법비를 쓰는 거네. 근데 지금 동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네. doesn't come.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doesn't come. 자, 이게 아니라 이거 먼저 써줘야죠. 말에서 나오는 거. words가 아니라 자, 나대의 법인데 잠깐 기다리고 해보세요. 말, 어 태도와 행동을 여기다 쓰는 거지. 태도, attitude and a c t i o n s 요 근데 이법 대신에 이 다시 쓰니까 so much edge come from words 네, so much as, 이렇게 해서, A라기보다는 B.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so doesn't come from words so much as from, from이 하나요? 네, from 안손되고 from actions, attitude and actions.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oesn't come from words as much as from attitude and actions.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막 나스모치 에즈 so 생각하지 말고 따이버비뭐뭐가 아니라 뭐 하면은 그걸 생각한 다음 그 맛을 에즈모치 에즈 또는 스머치 so 에즈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머치 so 에즈는 둘이 붙어도 되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서 합시다. 네 마지막 거풀고 맞출게요. 네 여기는 주어가 나왔 나왔나? 펜을 맞추고. according to the experiment 실험에 따르면 예, 두번째 그룹은 이게 좋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면 일단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를 먼저 동사를 설명하지 못했다 근데 자세히가 뭐야 여기서 봤더니 fully에요 fully를 만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큼 예,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그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터 세컨 그룹, 언더그리지에서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면 되죠. 더 파스트 그룹, 예, 하이스쿨 스티븐, 예. 스티븐. 예, 글씨 좀 이따가 잘 쓰고. 네, 예, 근데 여기에 비교를 했으니까 만큼을 했으니까 배지가 있어야 비교, 원급 비교하는 를 거니까 어렵지 예, 않아요. 어 스트리 라인을 빼먹었네. Describe the streamline.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끝. 골격을 잡고 살을 붙일 것.